여기는 목포 해양대학교입니다. 목포 해양대학교 입구마다 여러 장 카메라 그리고 엠브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이이렇게 <웃음> 아, <웃음> 폴대를 천장에서 <웃음> 달아서 이렇게 천장에 연과를 돕습니다. 이렇게 폴대를 내려 가지고 모니터 달고 여러상 카메라 달고 이렇게 있습니다. 뒤에는 동카메라를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보이게 해놨습니다. 아, 네. 네. 네 카메라도 되셨으면 나와도있겠또 네. 네. 네. 튼닭 위에 그냥 하 거기다 그 사인을 요 <목소리>